던지까 말까 던지까 말까 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 b o m e ca m e c o m e ca m o m o m e m ca e o m ca e o m ca e o a o o e Don't, don't, don't, come back out Don't, d o l i e t h a don't t come back out, don't come back out, don't come back out.